상황이다 보니까 집값 상승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아파트 가격은 향후 얼마나 오를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는 알파지구와 연호 법조타운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혁신도시의 집값 상승도 약간은 기대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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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부지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세대수를 적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분양 가격이 원룸이 1억 4천부터 시작이고 투룸이 2억 된대요 제 생각에서는 투룸보다 원룸으로 저렴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70% 까지 가능하고 계약금은 천만원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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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36호씩. 예, 예. 와.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한 단계 더 높죠. 이쪽이. 1층 더 높아요. 여기가. 아. 1층 더 높고, 여기는 2층까지가 거 상가인데, 뭐, 백화점 정보로 되게 상가가 천장이 높아요. 네. 여기 3층에서 15층까지. 여기는 극장이 2층, 3층. 그 다음에 락볼링장 있고, 1층은 상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가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여기가 이제 앞에가 여기 동양, 여기 남양이에요. 뭐 남량이 투룸인데 여기는 완판됐어요 어디서? 있어요. 음. 여기 13평대였거든요 실평수는요? 실평수가 실평수가 아, 실평수 는텔은하고 똑같이 실평수를 얘기하는데요 <웃음> 음. 공용면적은 이야기는 안해요 그 다음에 여기 루프탑 정원 여기는 음. 여기 보시면 은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도 그렇고 요 음. 안쪽은 다 이제 원룸이에요 안에는 이게 4개 동입니까 그러면? 2개 동이에요 이게 그자로 이렇게 돼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붙어있다 네, 두개 동으로 두개 동인데 여기가 1동 여기가 2동인데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여기서 네. 저 동간 거리가 65m예요 아, 거리가 어느정도 넓. 늙... 네, 있다 아파트보다 동간 거리가 더 넓다고 보시면 음... 돼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요기 거리가 26m 음... 지금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이안를 팔아야 돼 지금 음... 국향 지금 좀 남아있고 테라스만 남아있고 아이타입은 음... 되게 평수가 커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크지도 않는데, 뭐 평수 대비. 그리고 앞쪽에 투룸은 지금 분양이 다 됐고. 이쪽은 완판인데, 예. 지금 야가 3대7이에요, 비율이. 예. 투, 투룸이 3 0 0두개실일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M이라고 있는 게 야가 예. 17평이에요. 아. 7평수만 근데 예. 여기 딱두개인데 등을 딱 지고 예. 있으니까, 여기 좀못났잖아요 아... 이건 좀 팔기 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옆으로 서쪽으로 가보시면, 여기도 투룸. 음. 투룸은 테라스 반, 테라스 아닌 것 반, 이렇게 딱, 비율이 딱 섞여 있어요. 네. 그다음 여기 보면은 오피스텔 입 출입구하고, 여기 상가 출입구하고 또 따로 돼 있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이게 코스트코에. 음. 여기야 여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기는 뭐 단층이라서 뭐걸릴게 없죠. 그 뷰가 잘 나와요. 여기 서쪽도 음. 그럼 좀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뒤에도 여기 빼고 이게 다 투룸이에요. 지금 두 동? 요두 단? 요렇게 돌아가 투룸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다 이제 거의 원룸이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여기가 이제 동북향이에요. 여기가 거든요 네. 동북향 여기가 지금 i 타입 말고 이게 J 타입인데 여기가 지금 팔만한게 테라스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음. 저층에 네. 저층은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이고 네. 근데 저층은 별로 안 선호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7층 9층 11층 지금 여기 뭐야 테라스 있는게 있는데 테라스까지 합치면은 9평대가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i라고 적혔는데 i가 그냥 실평수가 9평 어디 네, i가 적혔습니까? 요렇게 보면 아이하고 어. 섞였어요. 근데 얘는 이제 최하, 최하 금액이 1억 6천이 넘고 1억 7천 또 넘는 게 있어요. 위층은. 근데 이제 제이 테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밑에 층은 1억 4천 5백이에요. 요 테라스 같은 경우는 밑에 층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오면 은 1억 5천 초반대 그 다음에 11층이 1억 5천 6백 이거든요.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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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말고 이렇게 부가세 포함 안 되는 가격에서 70%면 70% 까지 하면 제 J타입의 테라스 같은 경우는 3,000 미만 대로 아, 내 실주자 금액이 보증금 예. 빼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원금이 뭐 480만원 프로모션으로 나가요 아, 원룸 같은 경우는투롬은 예. 아예 없어요 음, 없는데 이제 우리 수수료에서 고객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수료에서 출혈을 해야 됩니다 음, 투룸은. 2억 5천, 베라스 없는 게 2억 5천 후반대에서 지금 네. 3억대까지거든요. 베라스 있는 게성수에 음. 따라서 틀린데 네. 그러뭐그 돈, 투룸 한개 하는 돈으로 온룸두 개를 할수있고요 그러면 네. 수익 면에서 한 70만 원까지 내가 남아요 음. 이 동네가 옆에 킹스밀 자체가 온룸이 500에 55만 원이에요 음. 화로 같은 경우 6평짜리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40만 원 그래도 방은 하나도 없어 지금도. 네, 방은 전체적으로 공실이 없다고 네. 하는거예요 얘기를 그었어요 여기도 완판이에요. F타입에. 음. 그 다음에 G타입도 다 완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 보시면 뷰도 보고 여기 햇볕은 이쪽으로 다 들어가요. 이것도 내가 사진이 있으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바깥 뷰도 보인다고 봐야지. 밑에 정원 뷰도 보이고. 네. 15층 정도는 음. 14, 15층은 네. 여기가 한층 더 높아요. 음. 여기가 낮잖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여기에 이제 제일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땅거 필요 없이 1 0 4 6호씩이니까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10만원 이상 찍잖아요 네. 근데 이어 같은 경우 3만원에서 6만원 사이 보는데 비교적으로 음. 정확한 건 아니라도 한5만원선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같은 경우는 네. 그럼 거기서 요즘 원룸에도 다 이제 관리비가 없잖아요 네. 빌라도 뭐 10만원씩부터 있더라고 여기가그 다음에 여기가딱 가면 팻말이 보트 있어요 우체국 부지라고 주민센터 하고 그럼 이주민들살긴 되게 좋죠 뭐 택배며 뭐 주민센터 이용하는 거 하고 그니까 우리 지금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혁신도시 도하는 입구쪽이네요 예 여기가 바로 안심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8분이에요 예. 더불어 예. 제가 걸어 다니거든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사무선 합증은 됐지만은 예. 우리가 생각할 때뭐 삽을 떠야 예. 착공이 들어가야 확정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는. 예. 그러면 여기서 음.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100% 된다 하면 예. 지금 90% 이상인데 100%는 아니에요. 사실은. 음. 어쩌 변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보통 이런 분양 사무실에 가서 자기 생각하고 관계없이 혹해서 아무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구룸은 직접 거주하기 위해 들어가서 사실 려는 분이 맞을 것 같고요 임 대사업으로는 원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원룸과 투루 내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구조는 원룸 구조 이고요 입구 쪽에 키노이 장이 설치가 들어 있고 우측 편에 기본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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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 그리고 전자렌지 옆쪽을 보게 되면 붙박이 장도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까지 고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침대 뒤쪽에는 아트월 느낌이 나오게끔 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기 이중창 단열유리가시공된 넓은 광폭 창호까지 시공을 해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룸이나 원룸의 시스템에어컨는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현재 보시는 원룸은 테라스가 없는 모델하우스 샘플 인데요 실제 테라스가 있는 원룸도 있습니다 이 정도 원룸이라면 충분히 임대사업도 가능하고 향후 공실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구조는 투룸 구조의 내부입니다. 일단 입구 쪽에 키노이 장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 수납 형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주방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노출부도까지 아주 럭셔리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좌측을 보게 되면 좌측에 욕실 내부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시공이 되어 있어 사공화기에는 매우 편리할 것 같고요.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가 시공되어 있고, 일체형 비대기까지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피스텔도 예전과 틀리게 아파트 구조 형태로 많이 뽑혀져 있는데요. 수납공간도 충분하고, 인테리어도 아주 럭셔리하게끔 시공을 해놨습니다. 좁은 공간에 필터인 냉장고가 시공이 되어 있고, 옆쪽으로 수납장